아니. 이번은. 더블 킬. 중장비 하나 있고요. 재고봐 줄게요. 쏘세요. 오. 쏘세요. 편하게 쏘세요. 편하게. 편하게 쏘세요. 오세하나 있다. 좀. 오, 오. 하나 더. 하나 더. 깜개 하나 아아아열 어, 개피 히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 저 8턴인데요 어, 네. 가고 싶은데 갈건데요 아뇨 요 어? 중듀 오케이 오케이 마아 보겠다 아빙은안 까세요. 알아서 까세요. 아아 오케이 다음 파 까줄게. 야 동현아까 못 봤니? 안전이... 어, 어, 아 오케이. 추워... 아뭐 왜... 조만간 유튜브 하나 올라온다. m c m 그 그거. 내가 중간에 이게 지 먹어줄게. 봐봐. 어, 개속 이거 배워 편하게 봐. 편하게 봐. 편하게 해고 보세요. 이게, 오. 이게 어. 이거 요 형. 이이 이제. 이어각 어, 연막 아이가. 아하. 앞에 전방. 그렇게 생긴 연막 있지. 맞지. 이탈이 데서 오. 오. 어 e r y same. Last opening. Open t h 나이스. c t u r e Noah is n i c 진짜, 기가 막히던데. 막 진짜 신기할 정도로. 앞이, 앞이 안 갔다 소리? 다.. 다괜찮아 괜찮아요 아안 okay, okay. 아파요 왔어요 안 아파요 두 아파요 개구 okay. 방, 방, 방, 방. 하나 방다방방 방 방. 방. 방 막았다 방도. 개구 소리 개구 소리 나예요 개구만, 중으로... 개구만 방 없어요 았다방 소리다 방니 방이 방 방이 누구야? 나예요. 네. 자꾸 나예요. 네. <웃음> 패션 좀 외워두세요. <웃음> 오케이 알겠어요. <웃음> 아 극적인 연출 연출입니다. 제가 연출가라서 앞이 가줄게요. 아 달, 이 정도면 한다 연막 도면한 달, 이정도이오케이오고있다편이게편하한 달, 이정이정오면한 달, 이 정도면 한 오, 아, 아, 아, 어. 오이 계고봐줄게요쏘세요쏘세요 네. 쏘세요. 편하게 쏘세요 편하게. 편하게, 쏘세요죄송요요 편하게. 요죄요요 편하게. 쏘세요 편하게. 게요 편하게 쏘세요. 편하게. <목소리도> <Okay. 목소리도> 아, 빙제 대로갔다 진짜 제대로갔다오케이서포가 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뭔지 보여줄데 괜찮다, 괜찮다. 어, 아, 이 <목> 아, 아 아니, 이게, 이게 탄이 무쏠렸어어이 탄이... 수. 탄이, 탄이, 탄이, 탄이, 탄이 중요할 때, 탱기네 아이씨. 아, 뭐야, 아, 이야 아, 뭐야, 라대 하나. 거의 공포, 진 공포탄이야, 공포탄. 나, 아, 아, 아, 그 정도가리, 그래, 무조건 점사해 돼, 점사. 아, 상대방도 속는다니까. 아, 저런 쓰레기 총으로 피안 딸겠지 생각한다니까 처음에. 아 기분 되게 약해 보여, 너무. 어서 뺐다 와. 이 나. 노일피하나그오 없는 거 같아서.. 그 어, 가볼래.. 아. 개관에 타 있었고요.. 오케이.. 됐어요.. 아. 형. 아, 형 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죽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야아니아 아니야.. 이니아아아 저기 살균 형아. 살균 형님 어시 자, 세이브시 커피. 세이브시 던킨. 던킨 톤. 같까제 아니, 아개야 <웃음> <웃음> 어, 근데 형 잡을 때좀 쾌감 있지 않나요? 노리비 하나? 근데 이거 왜 쓰는지 알겠다. 뭔가 <웃음> 묘하게 좀. 어, 양반이. 어, 편하게 써, 편하게 써. 아. 옥돌렸대, 옥돌렸대, 옥돌렸대. 나폭다 썼어. 안테나 비 하나? 살봉 안 까? 패스 찍는 중공개 소리 쟤오는거네들쟤 방만 봐요. 패스 <목소리도> 네들쟤네 패스! 패스! 쟤네들. 쟤네 패스, 패스, 패스. <목소리도> 둘? 와,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오. 오케이. 아 동승형 그 형이야. 그 몰라?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네. 어 비듬 비듬한데야 잠깐 이거 수비 트 좀. 오케이, 오케이. 따야 될것 같은데. 시작. 저 이거 앞 이거 앞빙하고 네, 앞빙하고 박스빙 넘김. 오케이. 어디? 어, 빙. 이 사람 삥풀렸다내삥 내가 보었나 그럴 리가 없는데. 아, 먹었구나. 아, <웃음> 기둘, 기둘. 방이 불어. 아니, 빙, 박스 넘기는 삥피했어요 그러면 저 저기 하나 풀렸는가 뭔데? 아니 그기계 말이야. v e up. I could give up. I could give up. 이 could give up. I could give up. 있는거조심 넣어봐 월디가응 러고 사람 오라있다 하나 하나 더하 하나 아피 갖고? 와지 개피 뭐? 이 오 갔다. 와 방금 오버 아니야? 이거 데미지. 어와나 진짜 당황해 가지고 마우스 휠. 다르다, 다르다. 이모티콘 필이다. 이다아 오케이. 자자자전 필이다. 중중이 중옥, 개피야. 필이다. 필이다. 필이다. 레알 필이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패배, 패배. 어? 아, <웃음> 중국이가 가게 되네. 안온줄 알았다. 아니, 아까 전에 중파 소리했으면 벌써 왔지아 바로 위치 너, 바로 이거 김일 조심. 그래. 아. 어쩔? 이거 낙박이 있고 중국 하나? 종호 패스해 줄래요, 우리? 패스, 패스 겠다좀 뺀다. 간 <목소리> 가디 박스먹어주실 분? 재밌다. 가디 박스먹어주세요 하나 더, 가디 가디 할게요박스 먹지. 가디 박스에 먹지. 가디 박스에 먹지. 가디 박스에 이지 가디 박스에 먹가 활균영아 씨. 방이 갈자. 방 한번 가고 싶은데 제가 핑이 없거든요. 한개 밖에. 나핑두개 있거든. 오케이. 개꿀마나. 네. 아우시 하나 있다. 순한가 대구에 한번 깠다. 아 어, 잠깐만 셨대 벌써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한 쉬어야 될대? 아 맞다 아 알다 어, 아우 아 타고 있 이거 반이 빠져 반이 빠져 개구이상한양고씨탄 튀는 거. 다 <웃음> 운철이 형.. 내꺼 이름 봐. 좀 찍은 같 운철이 형 잘하는 거같개고개고 오케이. 나삥죽기 했거든. 죽 먹을게. 조기 하나 있다. 확인. 짜줘. 관계 뒤아아 라스트 준비저배 박스 따고 약간 소름 돋았어 어? 근데 이거 의견 너? 제가 잘 잡았다 스할 좋았다 예아나 하면 더인줄 알았다 방에 폭 기계 보세요. 길고 앞어요 폭폭폭 나중에 올림. 아나삥 뭐야 삥 어, 나이스. 뭔데? 뭔데? 알이안나가다 뭐야? <웃음> <웃음> 와 버그. 어,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아 우리 아직 그건 안 되지 아직. 아, 적통에삥갑니다 적통 빙 하나. 빙두 개. 삐싸리삐싸리 아, <웃음> 아니. 이거 아, 은 거. 이거 맞았구나. 아. 어, 이게 맞나 적통 어, 빙두 개. 적통 빙두 개. 저도 개 맞았다 이거. <웃음> 나 이슬 이제... 아웃코찐아님 이거 안 아, 이거 찐 아니야. 또나 근데 이거 요거 위에 맞았노 <웃음> 일부러 한걸 수도. 아, 나이스난거이난다이게빙나거포기 이거. 빛난다, 빛난다. 아, 이게 아, 개구? 개구 개구 개구 조심 개구 반갑다 중복은 넣어야 돼너 응, 먹었어 중 하나 있다 중 하나 있다 나 바로 간다 그냥 저기. 어? 아 기기 나왔다 개구 개구 개구 중 개구 스 개구 중 죽이잖아 어. 이거 <목이> 와 아니 근데 방금 저 거리에서 탄 이렇게 이 된다고 무기 조금 쳤다고 레전드고 아 근데 MC류 들었다 카면 인식해 너무 와 대구편 대구편 아이 모션 안 왔다 대패가 심지 아, 중적둘 중어 중어 중어. 저나저스나중적들중들방들방들아 까비 어 아, 잘못하면 치겠다 조급를로 간대요 뭐아뭐 천천히 형형 네, 근데 기계가 지말고 차라리 중으로 오지 그냥 주, 아하 오케이 주, 중요할 거 많잖아 면은, 중간입니다. 그래요 이거 아까처럼 중목 패스하는 게 답인데 우리 오방 천천히 가자 님들 패스 좀 했어요 대기 연막 있으십니까 나 이거 텐조 뺄게 알라, 알라, 알라. 뽁, 뽁, 뽁. 연막 하나 뽁, 뽁, 뽁, 뽁. 아 가설대 있다 아니 낙박 있다 가설대 템 거의 다빠다 이거 다, 다 패스 주시면은 없다 안 가라 올라가라 패스 해라 바로 간다 주워 가라, 주워 가라. 옥살대, 옥살대 옥살대 옥살대 빨리 패스 해줘야 돼 기본파! 뒤치기 총아네아 건디! 저거 봐총 잠깐 대기 대기 총 쏘긴 총쏘 조풍, 조 하나 왔다 음. 오른쪽 붙었다 폭탄이 설치됐어 나왔다 나왔다 파나하하 하나, 더, 하나, 더, 음, 하나 더, 오빠, 오빠, 오빠, 오빵 뭔데? 뭐야? 건디다, 건디다 끌어, 끌어 주세요. 왔다, 나이스. 와, 너 방금 헥샷 맞았다. 돌때민선님 맞으세요. 16이요. 좋은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웃음> 아저 좋아, 앉아요. 맞습니다. 좋았는데? 어? 개구 소리. 개구 소리. 여기 오세요. 옥경호 님. 개고 조심. 개구 좀, 개구 좀, 개구 좀 같이 살리 주세요. 아무도 안 오너. 끄 그, 그런 빙 먹으면 안 돼요. <웃음> 오케이. 자제 없이 해보세요 한번. 믿습니다. 안가봅니 오케이. 자 방금 그빙 들이 까드릴게. 알겠. 나게 똥석이 형 뻔한데? 나깐다이 하나 먹이 저다나이스 이곳이 체크요. 난 죽어도 빙을 먹이겠습니다. 오케이. 특하한 그 개피. 왜네 개피다? 중요 하나 있다. 중요 하나. 개쳤다 탔어. 똥석이 형. 설을 해. 와이스. 원래 옥탄인데. 팔았... 팔았... 원래 옥탄이긴 함. 적배다적배다 중접 중쪽 중접 쪽. 중, 중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깔끔했다 오케이, 고생했데